앞서 영상에서 언급한 은밀한 정치 방법으로 내 소설 속 한국은 적화통일되었다. 그러니 내 소설을 이해하려면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이 은밀한 방법은 북한 수뇌부 전체가 계획하고 실행한 내용은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최초 지도자인 김희성을 필두로 이루어진 북한이기에 그 권력은 절대왕권에 가까울 정도로 굳건했기 때문 이룬 위협이 뛰어나기도 했고 하지만 그 절대왕권은 김정희에게 세습되면서 상당 부분 퇴색된다. 시대가 시대이기도 했고 김희성 때부터 남한의 발전과 비교되어 불신이 쌓이기도 했으며 카리스마도 김희성에 비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특이한 적화통일의 본격적인 시작도 거기에서 시작된다. 김이성 시절, 김이성의 밑에는 이정찰이라는 정찰국장이 있었다. 그는 첩보, 난파간첩 계획 총괄, 암살, 납치 등의 임무를 맡는 정찰국의 국장으로 남한으로 많은 간첩들을 보낸다. 방법은 땅굴, 잠수함, 어선 등 다양했다. 그리고 공식적인 목적은 주요 요인 암살로 간단하게 시작한다. 김이성의 카리스마에 감화되어 있던 그는 남한의 박정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만이. 박정우의 쿠데타로 정권이 바뀔 때까지만 해도 이정찰은 남한 꼴잘 돌아간다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박정우가 정권을 잡고 난 후에 남한은 잘 살아보자를 외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도 확고해지고 결국에는 그잘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자 이정찰은 김희성이라는 리더가 이룬 사회가 과연 괜찮은 건가?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교류와 통일, 북한의 발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애초에도 온건파에 가까웠던 이정찰은 지금 북한의 경제적 뒤처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적화통일을 이용해 남한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먹어야 북한이 유지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생각일 뿐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던 그 생각들은 이정찰의 아들인 이정보에게도 흘러들어가 이정보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오히려 이정보는 그 사상을 더 강하게 발전시켜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믿기 시작한다. 이정보는 정찰 국 소속이 되어 이정찰의 밑에서 일하게 된다. 당시의 남파 간첩들은 남한에 대한 테러를 주 목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테러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 계획 및 중간 정보를 담당한 간첩들은 테러에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테러를 직접 실행한 간첩들과는 다르게 생존했다. 당시 남한의 군인들은 상황 해결에만 급급했고 간첩들을 전부 잡았다고 보고하긴 했으나 놓친 이들 발견조차 못한 이들이 많았다. 그리고 중간이지만 계획 과 정보를 담당하던 간첩들 그들은 중간 계획과 정보를 다룰 만큼 유능했고 처세와 여타 능력 적응력 등 다양하게 뛰어나 기존 남한 시민인 것 마냥 움직일 수 있었다 사상적으로 북한의 사상을 크게 동조했던 사상가들이나 6.25 이후 못 돌아가 원래 북한 시민이었던 이들도 남한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남한에서의 여러가지 사건으로 남한 정부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며 살고 있었고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들을 마치 이 보낸 사자인 양 환영하고 도왔다. 당시에는 주민 등록이 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니 마을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인 것 마냥 살거나 동조자들의 호적을 이용해 친인척 관계인 듯이 꾸미는 등 남한의 호적에는 허점이 많았기에 간첩들의 정착 생존은 어렵지 않았다. 이 정보는 남한에서 생존한 이 간첩들과 지속적인 연락 보고를 받는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다. 테러보다는 연락 및 공작 가능한 간첩들을 남기는 편이 이득이 아닐까 하고. 이 정부의 그 생각은 박정우 정부가 이룩한 거대한 발전과 그로 인해 더 눈부시게 발전하는 남한을 보면서 더 뚜렷해진다. 그 많은 테러를 자행했음에도 남한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으니까. 그에 반해 북한의 김희성은 자신의 핏줄을 신격화하여 북한을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만들려는 실망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했고 테러에도 오히려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미친듯이 성장해 나가는 남한의 그 작태는 테러는 별 쓸모없는 행위라는 생각을 굳건하게 만들어줬다 남한의 정착한 간첩들은 살아남기 위해 단속이 강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남한의 실제를 관찰했다 그리고 남한을 흔들기 위해서는 무력적인 것보다 자유민주주의의 특성 아니 약점에 맞는 공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간첩들은 이 내용을 개방적인 이정보에게 조금씩 조금씩 어필한다 그리고 또몇 번의 테러와 그에 상관없는 남한의 성장세를 재확인한 이정보는 정착 정착 간첩들이 보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다. 정착 간첩들이 보내온 보고의 개요는 이러하다. 남한에게는 테러 행위보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종의 시위가 내부를 흔드는 데더 효과적이다. 그 참고자료로는 현 남한의 대학생 혹은 그외 시민들이 벌인 시위 정치권 운동의 효과 등이 있다. 따라서 남한을 흔들기 위해선 이러한 시위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남한 내부에서의 정치 운동이나 시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동을 위한 믿을 만한 인력과 자금 등이 필요하다. 자금은 남한에서 충당할 수 있으나 믿을 만한 인력은 북한인이 아니면 힘들다. 즉, 남한으로 북한의 인력을 보내달라는 말이었다.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탈북과 정착을 돕는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다. 북한의 다른 세력에게 보안이 센다면 스스로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 작전. 하지만 비전이 없는 북한의 수뇌부와 남한과 비교되며 카리스마가 떨어지고 있는 통수권자에 대해 실망하고 있던 이정보는 마음이 흔들린다. 간첩들은 이정보의 마음을 확실하게 얻기 위해 한 가지 작전을 실행한다. 1980년 전으로 이루어진 이 선동은 지역감정 등을 이용한 정말 약간의 선동이었으나 당시 남한 정부의 과격대응, 쌓여있던 불만 등으로 큰 사건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정보는 과감하게 작전의 임시 실행을 결단한다. 당연히 공식적인 작전이 아니므로 북한에는 테러 인원들을 남한으로 보내는 것으로 하고 비밀리에는 정착할 인원들을 보낸다. 북한도 인원관리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땅굴, 잠수함, 어선 등의 수단을 활용하니 그 인원수는 속이기도 쉬웠다. 이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 시민이나 군인 몇십 정도의 인원을 빼돌리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었으니까. 거기다가 임시 실행이다. 많지 않은 수의 인원을 선발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내진 인원들은 기존 정착 간첩들에 의해 정착한다. 물론 비밀리에 키우고 확실한 사상적 교육을 시킨 어린 나이의 아이들도 선별해서 보냈는데 그들은 남한의 학교의 보냄과 동시에 정착 간첩들에 의한 끊임없는 정신교육으로 후위를 도모할 확고한 세력으로 자리잡는다. 김희성이 죽고 김희성의 아들인 김정희가 정권을 잡게 된다. 그와 함께 이정찰도 자리에서 물러나며 이정보가 정찰국장이 된다. 김희성 시절부터 임시적으로 비보고작전 그러니까 은밀한 정치공작을 실행하고 있던 그는 김정희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완전 다른 길을 갈 것을 결단한다.